어, 어, 미용 어플이 되게 많은데 뽀샵 아, 어, 어플 음,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걸 쓰면 진짜 너무 얼굴이 너무 작아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유튜버 겸 아프리카 bj 서호입니다 네. <목소리> 그 다음에 턱, 턱 교정, 턱 교정. 그 다음에 유일인 집안 흡입 여기에 흡입, 피즐 절 절골, 그리고 심부볼 절굴 아그러 네, 제가 네. 여기그 상대 수술을 가지고 네. 네. 요기 안을까 물론 이번에는 기안 가죠? 이번에는 안할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한... 좀 제가 아픔 줄이면서 살가라앉는데 피를 요구고 무슨 요기는 난리어요 한번 여러 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응. <웃음> 아, 입술이 더 가게 없었구나 대략한데 아, 입술이 너무 두꺼워졌어 그.. 월요일날 저거를 한다고 한. 근데 원래는 일요일이잖아요. 응. 토요일에 적어도 안 돼요? 있잖아요. 그걸 그러니까 토요일에 적어. 이렇게 할게요. 더월요일날 생일로 가지고. 아유 다 알겠습니다. <웃음> 진짜 한한 달까지 붓기 진짜 미만해가지고 응. 진짜 고생 진짜 대단했거든요. 저 염치 신경 쓰면서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최대한 저거 안 생기게끔. 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휴사 개월 만이에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뭐 과거에 음. 방송을 했었던 서훈님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서훈님 정말 오랜만입니다. 네. <웃음> 저 요새 좀이 시국이 음. 좀 너무 오래가 가지고 음.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. 제가 요기 지방 흡입이랑 음. 또 요기랑 요기 요기 안면 윤곽 어. 3종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좀 약간 선이 조금 약간 정돈이 덜된 느낌이라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없애려고 가다듬는 수술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사전상담때 옆에 있었는데 네. 그때 그러셨요 청순한 선배가 네. 되고 싶다. 네. <웃음> 청담동? 청담동 며느리 <면허리> 스타일? <웃음> 근데 생각외로 진짜 안 아팠던 것 같아요. 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. 사실 성형이 좀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, 4일까지는 좀 힘들었어요. 음. 그때안 아플 수가 없지. 뼈를 깎았으니까. 그죠 근데, 한,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, 어, 그냥, 아, 이제 지났구나. 음. 그냥. 붓기가 많이 안 빠졌어요? 근데 붓기는, 오랫동안, 오랫동안 안 빠지진 않는데, 음. 진짜 좀, 밖에 나가서, 사람들이랑 대화할 정도? 음. 약간 커피 마시러 나갈 정도 되려면 음.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아, 2주 정도? 2주 정도 산책? 산책? 어 산책 산책만? 어. 뭐, 호, 산책하고 호박즙 먹고 음. 그 정도? 그런데 호박즙이 효음이 좀 있어요? 없어요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없어요 없어요? 그냥 네. 심리적인 효과? 남들이 아, 좋다더라? 그냥 플라시보 효과 아 플라시보 효과 그렇구나. 그럼 수술 후에 2주 동안 되게 불편하셨겠네요뭐 어 이제 한달 정도 되면은 그래 음. 좀, 음. 좀 사람 같구나. 솔직하게 음. 제가 재수술이라서 음. 막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건 솔직히 느끼지 못해요. 음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얼굴이 좀갸름해졌다갸름해졌다좀 좀 음. 쉐딩을 할때좀덜 칠해도 된다. 음. 그 정도 사진 찍을 때. 사진 찍을 때 어플, 어, 미용 어플이 되게 많은데 어, 뽀샵 어플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걸 쓰면 진짜 너무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아, 제가 얼굴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고 <웃음> 그좀 하면 좀 약간 ET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아, 뽀샵을 안 해도 된다 나 그런, 그런 느낌 <웃음> 와, 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도안 되고 음. 적게 도안 되고 음. 그냥 적당량. 적당량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음. 그냥 붓기는 그냥 아 시간 지나면 빠지겠지 해야 돼 진짜 이거는 사람마다 사람이 사람마다 달라서 아, 그렇군요 되게 동네 오빠 같은 느낌? 친근한 스타일이잖아요 아, 어. 처음 인상이? 네. 그 사전 상담할 때는 어땠어? 음,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? 음. 막 이렇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, 음. 그냥 뭐가 필요한지, 음. 뭐가 어떤 게 좋을지 이런 음. 거를 추천해주는 느낌이라서, 음. 좀, 어, 좀 편한 느낌? 음. 깔끔해요. 그냥, 좀 너저분하지 않고 정돈된 느낌? 80점 정도? 80점? 네. 뭐 나머지 20점은 어떤 부분? 수술적인 거에 대한 불만족은 아니고 음. 그냥 성형을 하고 나면 좀 아,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. 뭐얼굴에 음. 다른 부분들이 그쵸, 그쵸, 그쵸. 그런 그런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게 돼서 아. 그런 부분은 조금 차감을 한것 음. <웃음> 같아요. 여자의 욕심은 그순접다 그렇구나. 이게 마지막 성형은 아닐 거잖아요. 네. 것 딱히는 없고 네. 불만족은 없고 거의 만족하는 상황이다. 네. 이 아무래도 윤곽 수술이 큰 수술이고 그렇죠. 또 비용 도 많이 드는 수술이다 보니까 성형은 음. 처음 시작할 때 눈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코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윤곽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죠. 이거 좀 한, TMI 음. 이긴 한데. 사실, 윤곽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큰 스케치를 하고, 음. 그 스케치에 맞춰서 눈, 코를 이렇게 하는, 하는 게좀 베스트 성형 음. 가이드거든요, 원래. 아. 순서인데. 어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수술을 해서 좀 네. 그걸 맞췄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게 비용이, 되게, 아까 전에,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좀 많이 든다 보니까, 음. 이 부분을 만약에 여유 자금이 이렇게. 만약에 없 이렇게 진짜 딱 타이트하게 얼마 내가, 음. 내가 딱 성형해야 하는데 뭐 만약에 100만 원이 든다 이거는 가정이에요 음. 100만 원이 든다고 치면 내가 150이 있어요 근데 안면윤곽 수술을 하면 은 생활하는데 좀 힘들 수 있어요 회복 기간이 길어, 그렇죠. 길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좀 내가 좀 마음적인 여유와 음. 시간과 뭐.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때 하는 게 음. 좋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경제적인 여유 있을 때 준비를 해라. 네. 아, 아주 현실적인 좋은, 현실주시 네. 좋은 네. 얘기보다는 진짜 현실적인. 아, 이거 진짜, 진짜 제가 겪은 거라서. <웃음> <웃음> 네, 뭐, 잘, 저를 잘 다듬어 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뭐, 병원 항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홍보 안 해주실 거예요? 아, 홍보는 또 제가 주변인들한테 많이 해드려야죠. <웃음> 예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우입니다 이제 지방흡입이랑 안면육흡종 광대, 귀디서부터 앞턱까지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. 어, 처음에 한두 달까지는 음식을 먹는데도 약간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음식 먹는데도 지장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차 마지막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세요 안녕